<웃음> 스테이 팀명이 후보로 <웃음> 야 이거 진짜 동양의 소녀들 <웃음> 어? 누구 말에서 나온 거예요? 피디님, 피디님. 아 그래요? 네. 아 역시 남다르시네 <웃음> 네. 즐겨찾기 <웃음> 네. 네. 이거, 이거는 네. 어, 직원 언니께서 아, 지금 짤렸나요? 아니요 아, 아직 아, 계어요야 네. 아, 이거 파격적이야 어금니 집어먹으라고 <웃음> 아, 가요계를 탑을 아, 씹어먹으라고 <웃음> 네. 어금니로 지근지근, 잘근잘근. 네. 네. 어금니로 데뷔했으면 솔직히 어땠을 것 같아요? 임팩트는 더 있어 쓸 수도 있지. 네, 맞아. 뭐 안니, 뭐,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랑, 사랑. 오, 그 약간 특이하긴 하다, 그죠? 네. 테일스로 네. 아 데뷔하고 어금니 두개 사라지기. 팀명 어금니로 데뷔하기. 저희 어금니가 저희 팀명 후보 중에 어금니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오케이. 만약에 저희가 음악 방송 같은데 1위는데 오늘의 1위는 어금니. 박신 어금니로 되려다 어금니가 스윗 가문 언니 할 할머니 돼가지고 언녀 손자 손주 할머니는 <웃음> 어금니. <웃음> 어금니였어 <웃음> 어금니 <웃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미래에 내가 어금니였다는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음. 스테이시가 좋은 것 같아요. 차리 음. 어금니 두개 없이 앞니로 음. 음. 살겠습니다. 어금니가 처음엔 웃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든지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거기에 다 적응해 나갑니다. 어금니가어금니가소비이 oh oh oh oh oh oh <웃음> 데뷔곡이 아니라 사랑니가 데뷔곡일 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네. 이제 팀명 소개할 때 저는 스테이시의 앞니를 맡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두 번째 이름